안녕하세요 댕댕이들 윤댕입니다 오늘은 해녀의 추천으로 쟁반짜장을 시켰어요 불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서 바로 먹을게요 양은 꼬빼기에요 딱 적당한 양 그리고 이거는 찹쌀탕수육 음 양배추가 달다 달아 재료들이 다 큼직큼직해요 파도 맛있어 중리야. 쟁만짜장이라서 그런지 그냥 짜장면 먹었을 때랑은 맛이 좀 달라요 약간 간짜장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더 고급진 맛? 간짜장 같은 그런, 그런 비슷한 향이 난다 약간 불어서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여기 막 해산물 들어있지 않을까? 새우 음. 탕수육도 너무 먹고 싶은데 짜장면 한입만 더 먹고 먹어야지 짜장면 뿐이니까 짜장면을 먼저 정말 양파. 한 입만 더 먹을까? 예, 짜장면 개발한 사람 상 줘야 돼. 노벨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얘는 찹쌀탕 수육인데 소스를 좀 뿌려왔어요. 그래서 소스 안 묻은 거. 소스 안 묻은 거부터. 음,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뭔가 쫀득한 그런 맛이에요. 그 소스를 안붙였는데도 거의 바삭바삭한 튀김 같은 거야. 진짜 장면은 나무젓가락이 제일 잘 찝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나무 말고 일회용 나무? 뭐죠?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얘는 반반이에요 반반 소스반 일반 반 소스가 굉장히 좀 새콤해요 처음 먹었을 때 식초의 향이 확 쏘는데 이어서 찐득한 그 단맛 있잖아요 제가 바삭한 튀김에 묻어가지고 묻은 쪽은 좀더 쫀득하고 안 묻은 쪽은 좀더 바삭한 그니까 찹쌀 탕수육 소스는 조금 더 새콤한 것 같아요 식초 더 넣어서 음, 꼬바로우의 약간 신맛 아 탕수육 여기 빼놨어요 여기 맛있다. <웃음> 이게 많아 보이시겠지만 쟁반에다 가 넣어서 그래요. 실상은 그냥 꼬빼이 꽃빼기, 일반 꼬백입니다. 아, 그럼 무슨 식감이었죠? 뭐 뭔가 오징어인가? 뭐지? 뭐가 맛있게 씹히는 게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해장면은 늘 옳지. 양파가 하나도 안 맵고 시원해요 물에다 담, 담그는 그런 양파라서 하나도 안 맵고 그냥 시원한 맛 마이나 맛어 아니, 탕수육이에요. <웃음> 음 이게 그 소스 좀 묻었다고 그 전분가루 특유의 그 쫀득거림이 살아있는 게음 완전 꾸덕꾸덕해진다. 음, 약간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그 알죠? 그러니까 이게 전분으로 이제 아마 하실 건데 겉에는 바삭한데 안에는 그 약간 떡처럼 찹쌀떡처럼 쫀득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단무지가 원래 이렇게 좀 많이 꼬들거리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오늘, 오늘 특히나 얘 씹는 소리가 뭔가 꼬드덕꼬두둑 이런 소리가 나네요. 삼선 짜장인데 해산물이 적은 기분이에요. 내가 아는 삼선이 그런 삼선이 아닌가? 오징어?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뭔가 좀더막 커다란 그런 해물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음 버섯이에요 배부른데 뭔가 항상 이런 거 건져 먹고 싶어요 와, 양파가 진짜 <웃음> 음 양파가 어쩌면 이렇게 청량감을 주죠? 와, 맛있었습니다 아, 배불러요 이게 은은히 짜장 꽃배기가딱 적당한 양인데 거기에 요런 거딱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딱그정도 양이면은 행복하게 먹는 양? 보통 시키기엔 좀 아깝고 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